사기 전에 아 잠깐만요, 스님 인사하기 전에요. 예예. 예. 중앙절 이게 중구절 처음 들어오는데그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요. 그게뭐 하는 데 아, 음력으로. 음. 예예월9일이예 예. 중양절이라고도 하고 중구절이라고도 해요. 왜 그냐면 구가 예. 두번 겹쳤다는 뜻이고 예, 예. 아주 그날은. 중국에서는 항상 두 개가 붙잖아요. 네. 아주 좋은 길이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또 중요하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그 9월 9일 날 아주 어려운 영가들 있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아, 중요하구나. 예예.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네. 이 9월 9일이 어떤 날이고 네. 무엇을 해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거예요아 그럼 오늘 좀 촬영할까요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9월 9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음력 9월 9일을 천도제를 지내는 날인데 우리 불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요 왜 천도제를 지내는지 또 무슨 날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력 9월 9일을 중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두번 겹쳤다 해가지고 그리고 중양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의미와 불교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깨우쳐서 부처가 되는 종교죠. 예, 그렇죠. 그리고 부처가 되면은 신들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사후의 세계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고요 또 깨달은 보살도 존재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아, 예. 불교는 좋다 나쁘다 있죠 가리지를 않아요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선과 악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런 거 아시죠 예. 상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들을 얘기만 하면, 그, 출가한 사람들, 중들이 있죠? 예. 경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 나보고, 땡중이니 무식한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그왜 그래요? 그... 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르기 아... 때문에. 그냥, 원리 원칙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잘 몰라요. 아, 전체적으로 그래요? 봐야 돼요. 불교도 남방 불교 예. 다 해야고요. 하 대승 불교 예. 다 해야고요. 하 밀교도 해야 하고 다 종교도 알아야 돼요. 아... 무조건 우리 것만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다 포용하는 것을 예. 중도라고 하는 거야. 아, 중도. 예, 중도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 주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사찰과 절에서는 제가참 많습니다. 죄 많은 거 알죠? 예. 보면은 신중기도가 있어요. 황성중한테 그렇게 삼재풀이 같은 것도 하죠. 절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천도제 있죠. 윤회를 시켜주는 거잖아. 그다음에 4 9제 있지 않아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는 거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수륙제라는 것이 있어요 수륙제 물에서 빠져 죽은 거 육지에서 죽은 영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주인 없는 영혼들을 갖다가 구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백중제 있죠 백중제는 깨우침을 해주는 거예요 영가들은 그리고 극락왕생에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칠성기도가 있어요. 우리 여기 칠성이 있잖아요. 예, 예. 칠성기도는 왜냐 수명장수하고 구경화하고 예.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바라죠. 예. 그 다음에 어려운 구병시식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은 병든 자에게 있잖아요. 음식을 보시해 가지고 귀신을 갖다 달래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산신제 있죠 호법신장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것 각종 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은 그 중구절이 있죠 네, 중양절 음력 9월 9일에 지내는 천도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예, 네, 좀 알려주세요. 이 중양절이라는 어떤 의미와 어떤 날인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네. 중양이라는 말은 부가 양수이기 때문에 두번 겹침으로 중부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속설에는 제가 3월 3일날 삼진날에 우린 오죠. 네. 그렸다가 중양절 9월 9일에 강남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 그 그런 것 얘기 들어봤죠?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불을 양수의 극치라고 한 거예요. 아주 좋게 봐서 이것이 겹쳤기 때문에 이날을 쌍십절날이죠. 음력 10월 10일과 같이 큰 명절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날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먼 곳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명절로 정하여 잔치를 베풀어 분신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했어요. 아, 그리고 조선 시대에서는 봄이죠? 있 예. 음력 3월 3일 날과 가을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이죠 예. 이 차례에 걸쳐 노인들에게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요, 경로 사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타 지방에서 따라서는요, 이날 송묘도 하고요, 시제 알죠? 네. 시제를 지내기도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찰에서는요 이날을 기리라고 해서 매우 중요시 여기어 어려운 영가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예, 예. 합동 천도제를 올려드는 리 아, 거예요. 그렇구나. 예예. 예. 그러면 절에서는 왜 중앙 절에 합동 천도제를 올리는가? 그것은 말이에요. 원한 맺히고 한 많은 영가들을 천도시켜 가지고요. 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요. 또 해탈시켜가지고, 그들도, 나도, 가정도 행복하게 해 주세요.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예. 어떤 영가들을 위해서 천대를 지내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예, 좀 알려주세요. 재산나를 모르는 영가, 그런 영가 있죠? 있죠. 제사 드릴 자손이 없는 영가. 있어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남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 예. 아, 그래서 그 또, 집안에 객사한 영가. 있죠. 또, 젊은 나이에 제명에 못산 영가들이 있죠. <웃음> 또, 집안에서 또 자살한 영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타살된 영가. 또, 피부정으로. 가신 영가 있어요. 이곳은 이제 사고나 사고사 있죠? 예. 그리고 아이 낳다가 음. 죽은 영가들이 있죠? 아. 음. 지금도 꽤 많습니다. 옛날에는 아유. 더 많고요. 예. 또 낙태수자림 영가 이게 제일 안 좋은 영가예요 제일 안 좋다고요? 왜 그러냐면 살인을 했잖아. 살인.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원래. 맞아요. 예.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영가 예. 또 유주무주 고운 영가 있죠? 예예. 이름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영가들이 있죠? 예예. 또 종교가, 종교가 달라가지고요 제삿밥을 못더어먹는영가들 어. 많아요. 그렇 그렇죠. 또 물에 빠지고 불에 타죽고 죽은 영가가 육지에서 임자 없는 영가들이 있죠? 예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내는 날이 구구절이에요. 아 그게 구구절이구나. 예예예. 예. 아주 억울하고 힘든 구제받지 못한 영가들을 천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옛날이에요 중요한 날이네요. 예예. 예.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예예. 예. 이러한 영가를 위하여 보시하고요. 예, 예. 베풀면 꼭 은혜를 입고요. 소원성취가 되고 가정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계속 해보시면 알아요 또 업장이 소멸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깨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이 돼야 돼요 재는 네. 지내줄수록 좋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재 지내요 안 지내요 참 힘들죠 돈 없다, 구찬다고도안 하잖아. 요새 네? 또, 저, 그 뭐, 반, 좀, 잠깐, 시장에서 사다 하잖아. 그래 야더라도 괜찮은 거야. 네. 그래서 이 죄는, 예. 네. 많이 차려놓고 하라는 게 아니야. 분수에 네. 맞게, 정성껏, 맹물이라도 떠놓고 하라는 거야. 아...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뜻깊은 중양절을 맞이하여, 부처님께 합동, 천도될, 올리오니 힘들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죠. 네. 집안에 우환이 있고 가정이 힘든 사람 많잖아요. 네, 네. 이렇게 베푸는 보시와 효행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실천이 깨우침해요. 불교에서는 네. 이 재로 인해 가정의 평안과 재공독이 부족하고 영가에게는 한을 풀어 극락왕생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하는 행위는 종교의 행위는 모두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일에 동참하셔서 반드시 큰 불현의 가피로 모두가 행복하십시오. 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